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성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토지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제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독 같은 경우는 번지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은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이, 어, 지도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 번씩 보면 은 따로 개별적으로 보는데 이걸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니까 사실 좀 양이 많기도 많고, 뭐, 보여지는 거는 한 번씩 제가 받는 것 중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아닌 것들은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위가 지금 평당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범무동 쪽으로 해서 평당 4,253만 30평에 14억이 거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범무동에 평당 4,100, 66만원 50평에 2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 17평에 12억 거래가 되는데 마찬가지 로드 뷰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완전 속집입니다 로드 뷰로도 확인이 안되는 속집 인데 이제 지도 자체 확인이 안되죠 차진이 입 안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 금액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재개발이 보상으로 해서 나가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대지가 만세평에 연면적 17평 22년 4월 달에 1 2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하죠 그리고 만촌동 55평에 17억 정당으로 따지면 2428만원입니다 위치는 마찬가지 2차선 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접하고 있고요 1층에 상가 들어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 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독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단독 이라도 상가주택 아니면 일반주택 다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주택 같은 경우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에서 철거를 해서 4층 5층을 짓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기간 투자를 위해서 던져놓기 위해서 월세는 사실 얼마 안 나오죠 사실 보다시피 뭐 17억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월세가 17억에 이자를 내고도 결국은 가져갈 돈이 있을지 대왕 육여금으로 생각을 해도 분이 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던져 놓는 분들은 잘 없다 그렇다면 대부분 건설해서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승사가 에 마찬가지 13평 인데 5억 3천 3백 상당 1천 7백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로드 뷰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인지 확인은 안되겠습니다만 보다시피 거의 한 2m 정도 내외의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지 평수가 30평 정도에 5억 3천 3백 보통 이런 같은 경우도 통상 보면 어 조합 건설에서 구입해서 주택 뭐 소형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협소 주택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물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통상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게 조성일가에 마찬가지 여기도 평당 1,760만 원. 마찬가지 속집입니다. 로드뷰 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이 안돼서 그냥 속집에 속에 있는 집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대지 평수 25평에 4억 4200 평당부터 1700만원이나 거래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7위가 만촌동 2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파동 6 0 6천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은 이게 지도가 지원을 되면 좋은데 지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 옛날부터 금액대가 조금씩 올랐다 뭐 요렇게 동상 대부분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내렸다 말을 반복하는 가운데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들은 그냥 꾸준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택에 살면서 자산인 투자, 투자 어기간뭐 거주하면서 약간씩 가격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원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가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기존에 설명했던 어플을 보게 되면은. 뭐, 대강 위치는 나오죠. 위치는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4월달, 4월달, 뭐, 이렇게 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려면,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것보다, 현재 보는 어플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근데 좀뭐 지도 지원이 안 돼서, 그리고 주소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정도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만촌도 거래가 되는데 평당 천주백만원, 25억의 거래가 되었고요. 그쪽에 현재 보이시는 요게 대지가 149평이고 바로 옆에 125평은 옆면적, 옛날에는 금평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연면적 건물의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층이 넘는 그런 건물 정도로 보여집니다. 보통 뭐, 4층, 5층 정도가, 뭐, 100평, 120평. 물론, 대지평수에 따라 틀리는데, 틀리기 때문에, 여긴 대지평수이기 때문에, 125평이면, 적어도, 뭐한 2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고요. 파동도 마찬가지 평당 1,400. 대지평수 46평에 54평 정도면, 뭐, 3층일 수도 있고요. 뭐, 2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마찬가지, 대지 57평에 7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1층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상가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주택,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지도도 자주 보다 보면 평균적으로 몇 메다 정도가 되겠다 하는 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이 8메다 정도 되고, 여기가 뭐 6메다, 여기가 4메다 정도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1메다 도로를 접하고 있는 단층 주택입니다. 가지 다음은 상동으로 대지 평수가 85평 8 타름 차 평당 1 천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오래된 2층 주택이죠 8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인데 장가지 종합건설에서 구입해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공사를 짓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천도 마찬가지 평당 금액은 한 860만 62평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된 주택이죠. 실제 차가 좌우측에 한 대, 한대 세워놓고 차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면 기본적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촌동이지만 8m 도로를 접하고 있어도 실제 평당 금액은 860만원. 보통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수성구는 대부분 좀건설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현재 번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17위가 매우동 2 9 4의 5번지가 평당 294 만에 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다시피 뭐 전답들이 절비하고 있는 촌집이지 않을까 물론 로드뷰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기서 보면 확인이 좀 되겠네요 네, 오래된 촌집 이대로 해서 뭐 개별적으로 농가주택인데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실제 이렇게 17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1층 상가가 들어가 있어도 통상 우리는 원룸 건물 다가구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어도 상가주택이다. 해야 대출 자체가 어느 정도 주택보다 나락에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 같은 경우는 거의 번지수가 지금 하면 좀 나오는 편인데요. 1위가 일단 두산동, 대지평수 68평에 12억 9천 평단 1 8 9 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88일에 7번지 황금동 80평에 1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금액은 1,537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사실 외관상 보더라도 많이 좀 오래되었다.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평단 금액으로는 1,500만 원이고, 뭐, 총 금액은 12억. 아마 지금 거래되었는 금액들을 보면 거의 10억대 초반, 어, 높아 봐야 중반 정도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들.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좀 거래가 요즘에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평당 금액이 거의 다 10억대 후반에서 이제 20억, 30억대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약간 오래된 건물이라도 사실 10억대 초반 위주로 막좀 거래가 된다. 그리고 10억대 초반은 그만 건설에서도 명도만 가능하다면 은 오래된 얻는 건물을 그리고 하고 새로 짓는 사례도 많은 편이고요. 마찬가지 지산동, 지산동 같은 경우는 20평 5억 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위치는 SK뷰 동편 쪽으로 해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어, 그래도 사거리나 니지만 사거리 초입 정도 돼 보입니다. 상가지 주택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통 이런 주택 중앙 건설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8m라도 뭐 어떤 곳은 1000만원, 어떤 곳은 1500만원, 어떤 곳은 1300만원. 양하게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사느냐에 따라 사실 뭐 가격을 조금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있고 일반인들은 이런 주택 9억씩, 10억씩 주고 다시 돈 리모델링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택들을 대부분 구입을 좀잘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을 구입해도 차라리, 뭐, 속집이에 아니면 뭐,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주택 위주로만 거래를 하는 걸로 뭐,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만촌도간 1,180만 원 정도 거래됐는데요. 106평에 12억. 금평이 275평이라면은, 뭐 사실, 아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금평이 70평에 54평, 2층이었죠. 마찬가지, 38평에 연면적이 49평. 마찬가지, 이것도 2층일 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만. 하지만 여기 같은 106평이 175평이라면 거의 4층 정도의 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만촌 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든 지적도는 항상 저희가 본다면 위쪽이,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로는 8m 정도 돼 보이는데, 건물은 오래된 원룸 건물입니다. 가지 1층 주차장 피로티로 해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은 원투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로는 좌우측에 차가 두대어 있고, 한 차가 지나간다면 8m 도로입니다. 다음은 지삼동, 돼지 52평에 6억, 88평 정도면 오래된 뭐, 상가주택이나 뭐,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40평, 30평 이러면 2층 정도로 보면 되고요. 5, 뭐, 60평 이상이면 보통 3층, 4층. 그리고 대지평수가 52평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대강 봐도 주택이다 아니면 상가주택이다 그런 느낌은 오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보면 마찬가지 지산중학교에 위치하고 있고요8 m 도로 접하고 있고 오래된 주택입니다 보니까 1층에 상가 되어있고 이쪽으로 다시 본다면 2층 3층 이렇게 해서 주택과 상가 2층으로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외관상 보이게 끔 해서 어, 뒤에는 좀 안으로 들어갔고 노후된 주택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모델링도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아마 뭐 크게 상권도뭐영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맞은편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 시야성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중동 인데요 중동에 대지가 74평에 137평 8억 4천으로 지금 거래가 됐고 평당 1,100으로 나오는데 74평에 137평 정도면 4층이 나와야 되는데 지도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오래된 주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는 실제뭐한 3m 정도 그런 도로로 보이고요. 예전에 오래된 주택, 상가주택이죠. 아, 오래된 다가구고 없는 건물이죠. 없는 건물로 해서 약간 지하를 파는 그런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건축업자가 사서 밀고 짓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이 금액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층 금액은 좀 적지만, 지금, 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뱃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물은 원 건축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집하는 경우가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 샀다면 사실, 조금, 그, 음, 부담스러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져도, 어, 그리고 마찬가지 총 매매 금액으로 따져도, 3m가 안 되는 3m 도로 정도의 수로 좁은 입구 쪽이기 때문에 가시성, 시야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일단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뭐, 딱 하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찬가지, 뭐, 만천동, 뭐, 45평에, 평당 1 0만원 정도 36평 주택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촌동 어, 50평에 74평, 지금 같은 경우도 48천 평당 960에 지산동, 87평에 평당 900만 원, 157평이면 지산동이 원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일단 단독과 다가구주택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상가는 저번에 상가주택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4월 1일부터 5월 28일, 어, 최가, 최고가로 평당 거래가 되었는 게범무동 내거리의 네 4억이죠. 평당. 평당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빌딩입니다. 매금액은 1,372억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 뭐, 평당 6,500 대도로변에 있는 빌딩이죠. 8 9억에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 뭐, 17억, 19억. 그리고 14 21억 상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가는 실제 상가 오지할 상가 주택이 알고 통 건물로 되어 있는 빌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지 우리가 분양을 하는 상가 이런 상가도 여기에 상가에 포함이 다 되고요 아파트 상가 분상가 마찬가지 그런 상가들이 여기 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보다는 빌딩이나 아니면 구분 상가, 인항 상가들이 거래가 월등하게 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0억이다, 40억이다, 20억이다. 대부분 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상가 위주로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해서 저렴한 구분 상가 마찬가지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 거래된 상가들은 대부분 보면 현재 건축 중인 상가가 아니라. 중공이다 낫는 상가들 형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상가에 중공이 낫는 상가들 그런 상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대형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알파 지구 고요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지만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빌딩이 아니면 대부분 부분 상가 다 공상가 들 아니면 빌딩 들은 다가오아 단독주택 보다 거래가좀더 많이 되었다 하는건 확인이 되고요 토지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토지에도 저도 다 확인을 해봤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필지가 새 필지 내 필지 있는데 도로변의 상가 참가지 그런 상가의 필지 들이 토지로 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주택 이지만은 철거를 하면서 토지로 해서 거래를 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대부분 하는 분들이 좀 많고 종합건설에서도 그렇게 조금 뭐 거래를 좀 하는 편이고요. 왜 주택인데 토지로 거래가 되느냐. 그거는 사실 뭐 수성구면 수성구, 남구면 남구. 주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일반적인 주택 근데 구입을 했을 때는 내가 1가구 1주택 2주택 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 주택을 멸실을 하고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주 택을 철거를 한다면 주택이 아닌 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가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동일하죠 그에 대해서 4.5% 기준으로 해서 이득을 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뭐 일반적인 부분 토지들 구속 토지들이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천동매호동 이런 같은 경우는 전답 위주로 조금 거래가 된것 같기도 하고 취락 지역으로 거래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제 단독주택 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아니면 빌딩, 토지, 뭐, 다양하게 인을 해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아, 건설에서 부입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구분 상가라든지, 상가 빌딩 위주로 조금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여름하게 나와 있는 건물들, 구축 원룸들이나, 거의 투자에 구분 상가들이 거래가 되었다. 물론, 여기 나오지 않,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분상가나, 어, 사무실, 섹션 오피스 분양하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가 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4월 1일부터 5월 장가지 아파트, 뭐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봤는데 아마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고액 투자와 저렴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다음은 남구 달 수고 마찬가지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